댓글에 님들 매달리기 몇초 하시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다. 궁금하다. 주변에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. 너뭐 그렇게 어떤 걸 시작할 때 이것저것 정리를 하려고 하냐? 일단 물에 머리 박고 코에 물좀 들어가고 물 먹으면서 배우는 거다 내가 하는 사고방식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꼼꼼함 인지 아니면 단지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소모적인 정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님들아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리고 니맥플러리 네 초코오레오 맛 한번만 더 사먹으면 머리 면도기로 밀게 아... 어? 하아.. 하아.. 음. 겁먹지말고 무게중심에 조금만 더 올려봐 넘어갈것 같을때 물고나무 이스케이프.. 첫구간 20초 이상. <웃음> 정상까지 12분 40초, 1분 20초도 안 추겠다. 완성됐다 고양이가 난간에 있는게 위험하다는 의견이 많아 몇달전펜스를 설치했다 넘무어봐창창을조조더좁좁 넘어가 많이 했어야 했는데 비용 조금 아끼려다가 낭패를 봤다르겠어가나 음. 뭔데 어1 8 0만 날렸다 고양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플라스틱 레티스를 사왔다 설치한다 설치하기 전 마지막 외출을 보내줬다 어디 네 마지막 외출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은 닫혔다 고에 들어가자 비를 막고 있어? 또라이더아 이거 들어가자 왜? 들어가자 밥 먹자 밥 먹자 어 많이 먹어서 안줄거야